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자 오늘은 카프리선을 마셔볼거예요 오늘은 섞어먹지 않고 왜한 종류의 음료수만 마시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뭐람 카프리선이 있네 어릴 적에 자주 마셨었는데 추억이 야무지네 그 추억을 되살리고자 카프리선의 고유한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서 가져왔습니다. 그러면 카프리선을 원샷트 보겠습니다. 참! 정말 오랜만에 마셔서 완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.